안녕하세요 노장입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해물탕 집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술집들은 나름대로 선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유지하고 뭐 월세 주고 이렇게 하려면 살아야 되는데 뭔가 돌파구를 제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대세가 배달앱이잖아요 그래서 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지는 한 달이나 됐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대면으로 이제 상담도 못하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힘든 시기에 빨리 제가 배달업을 통해서 매출을 좀 늘릴 생각으로 움직였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쪽도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의 한달 만에 제가 등록을 하고 이제 배달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입을 하려니까 뭔가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고 사진도 찍으러 와야 되는데 사진도 찍기도 힘들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배달앱을 신청을 하고 배달앱을 운영을 해보니까 야뭔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별도로 배달료 들어가야 되고 거리마다 올라가고 수수료 또 따로 내고 야 이거 거의 뭐 자영업자들 등골 빼먹고 있더라고요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굳이 배달앱까지 해야 되나 근데 요즘 워낙 배달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전뺄 생각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요즘 여기저기 가도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해요 다 주식 주식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주식 사야 되냐 아니면 은 달러로 바꿔야 되냐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확습효과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IMF 때 주식 확 떨어졌을 때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걸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요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고 누구나 막다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 모르는 사람이 삼성생명에 와서 삼성전자 주식 살려고 하는데, 얼마 넣어야 되냐? 삼성 생명에 와서 찾아와서 그런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학습 효과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언제 빠질지 언제 오를지 초보자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10년 이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놓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식에 관심이 생겨서 주식 유튜브를 몇 개를 봤어요 그랬더니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도미노 피자가 지금 애플, 구글, 아마존 미국의 대표하는 기업들을 제치고 순위 1위로 꽝축 뛰어 올라 있더라고요 그걸 왜 그럴까? 아! 도미노 피자는 외식업체인데 외식업체가 왜그 쟁쟁한 업체들 다 제끼고 그렇게 올라가 있을까 한번 봤더니 거의 2010년도부터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의 3,0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식 기업인데 그래서 이 도미노 피자가 왜 이렇게 주식이 껑충 튀고 1위까지 올라갔을까? 한번 자세히 봤더니 남다른 생각 이 도미노 피자 CEO가 IT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주문 방식이나 아니면 배달 서비스나 이런 게 IT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쪽에 엄청 신경 쓰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거의 50% 이상이 IT 쪽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를 보고 변화를 깨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30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드론을 이용한 배달을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을 이용해서 배달을 한다는 어필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필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딱 인식이 배달피자 하면 도미노피자다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현실에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은 뭔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변화를 꾀하거나 현실에 안도하지 않고 계속 개발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도미노 피자처럼 자영업이나 이런 게 위기일 때 변화를 꾀해서 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도 굉장히 위기지만 뭔가 귀에는 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의 민족을 두고 말들이 많죠? 배신의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이다. 제가 느낀 거는 바뀐 정책도 문제지만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업체가 아닌 독일 업체라는 거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거참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등골을 빼먹어도 화가 날 판인데 다른 나라 업체가 자영업자들을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를 뽑아먹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우리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절대로 돈에 쫓아가거나 아니면 유행에 쫓아가면 망할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을 선도하거나 아니면 돈이 쫓아오게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기회가 오고 발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